응? 플러스 그렇지. 1 응. 1 맞니 위에 1 1 맞아요. 잘했어. 응. 이렇게 11? 11? 11? 11? 11? 11? 11? 11? 다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는1 11? 11? 11? 그리고 지금 음. 몰수비는 2대1대 2대 있잖아요 어 근데 그, 그 공식이가 어. 몰은 공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지 공자량을 유리로 빼주면 모이 여기 밑으로 가겠죠? 어? 근데 B가 A보다 크다 했는데 여기서 봐주면, 지금, 응? A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 물이죠. 얘는 지금, 갯수는 물, 그거랑 비리아니에 그렇지. A 같은 경우는, 2분의 질량이 8, 7? 몇일까? 그지7이 지칠 우리 구했잖아 칠대8 응.